커피 마요 네, 아, 어떤 생각을 하시지 커피가 날마 하는 거죠. 랑이는만나면전죠 여자 친구나을아다고 만나게 된다. 너무 아무시네. 지각이 습관이신가요? 오셨다 오셨다, 오셨다. <목소리도> 아 추워 추죠 응. 마스크 되게 특이한 끼시네요 네? <웃음> 저네내쪽 얼굴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여기 아니세요아네 감사합니다 어, 나질라떼 좋아하시나봐요 그 시켜주신 거 아니었어요? 그, 미리 저 연락드렸잖아요 뭐 시킬건지 응. 오늘 어, 딸기라떼 드시네요? 네 오늘 약간 조금 아 땡큐요 네. 약간... 네, 네. 네 음료도 깔맞춤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아 네. 어, 멋있다 <웃음> 야, 야. 못 드시는 거는 있어요? 저 느끼한 거랑 와사비를 못 먹어요. 어, 그럼 따로 이렇게 편식하시는 건 없네요? 근데 한식을 제일 좋아해요. 한식이요? 응. 어 저도 완전 한식 완전 좋아요 국밥? 국밥 너무 좋아하고. 기사 식당 말이야. 아, 아, 아, 아 어. 잘 맞네. 그래서 저, 저희 집 주변에 네. 기사 식당 있거든요. 아 진짜? 그 나중에 같이 가요. 어 좋아요. 나중에 저희 집도 노리고. <웃음> <너무 좋아하고. 웃음> 왜? 왜왜 왜? 왜, 왜, 왜? 공업 같은 거막 봐보신 봐적 있어요? 아니. 보는 길이 있던데 좀딱 갈래요. 공업이요? 네. 저희 어? 둘이? 네. 아 재밌겠다. 저 이런 거제와 하거든요. MBTI가 뭐예요? 저 ESFJ예요. <웃음> 아이 그렇게 무슨 <웃을> 일이에요? <웃음> 아, 아 그래요? 네. 완전 저랑 반대네요. 뭐예요? ISTP예요. ISTP. 커피 마셨나봐요. 맞아. 피가 피가. 어? 안녕. <웃음> 어왜 코피를 흘었지 제가 이제 밤마다 뉴소시 생각하느라 코피 나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는데? 코피가 날만한 현상을 한 거겠죠. 갈까요? 궁합보러 좋아요. 봐. 아. 갈까 아, 아, 아. 다 먹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커피 마셨어. 오케이, 오케이. 위도 님은 네. 하루 자서가요 어, 옛날에 많이 봤던 거 같아요. 옛날에? 응. 네. 근데 이번 연도는 본적 없는 거 같은데. 하루 는 자주 보거든요. 아, 진짜요? 네. 같이 보는 거좋아요 그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많이 봤겠네. 아, 아니에요, 아니야. 아, 봤겠네. 아니, 친구들끼리 친구들. 그거, 그거 타로 타로 같이 보고 아. 노래방 을 갑시다. 어, 좋아요. 노래방 자주 가는 편이에요? 아, 네, 네, 네, 네. 그랬던 거 같은데. 팔짱 껴도 되나요? 어? 끝이야 감사합니다 손안실어서 괜찮아요 아 그래? 네 이렇게 안에다 넣어 어? 이러면 손안 잡은 거잖아요 아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나 손은 안 맞혔으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범날타로의 백천선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이 궁합을 보시는데요. 두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생일을 말씀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한 분은 생일을 묻지 않고 네. 필요한 글자들을 다 쓰고 난 뒤에 네.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아, 네. 네. 몇년생이십니까 98년 2월 6일이요. 글자 쓰겠습니다. 예. 이렇게가 본인의 사주예요 사주가 아주 심있네요 연월일시 네개의 기둥이 있어 사주고요 여덟 글자에서팔자라 그래요 첫 번째 이 사주는요 덜렁이가 되겠습니다 잘 부딪히기도 하고 잘 잊어먹기도 해요 덜렁이는 30이라면 많이 붙쳐지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네. 음악도는 미술의 소질이 아주 많으며 본인이 노력하면 외국어 회화에도 탁월한 능력이 있다가 되고요 나는 예쁘다 나는 우월하다라는 강한 자존감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음... 사주 자체가 요 글자들이 이렇게 뜨면 기격사주라고 해서 기부인 사주라고 봐도 돼요. 기부인? 어... 네. 아 네. 카리스마가 있고 사주 자체에 부티가 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요 사주의 가장 큰 매력은 황금 골반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그런 것도 나오는 거요 네. 남자친구 사주에 돼지가 있으면 바로 200점 드릴게요. 100점이 나오면 연인을 만난 거고요 200점이 나오면 부부의 인연을 만난 거고 아 만약에 500점이라는 고득점 이상이 나오면 천생연분 만났다고 평가하시면 돼요 아 나는 몇 점짜리 남자를 만났는지 나는 몇 점짜리 여자를 만났는지 양쪽으로 점수가 나와요 자 이제 이름하고 생일을 묻겠습니다네 양정훈입니다 96년생 96년 8월 8월 21일이네요 때 긴장들 많이 하세요 공업은 처음 보는 거라 네. 네. 저도요 자이 사주는요 나중에 부자 사주가 됩니다 아 부자요? 예. 네. 호기심 매우 많고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따끈한 냉장함도 있고요 어, 따끈한 네. 냉장함은 전화번호 삭제 또는 차단이 되겠습니다 어, 네. 철저하게 살아야 되니까 본인 스스로를 본인이 복숩니다 어... 그래서 잘될 수밖에 없어요 어... 나는 잘생겼다 나는 우월하다라는 강한 자존감의 소유자가 되고요 어... 그리고 요 사주는 목소리가 좋은 사주예요. 음 그래서 음정박자만 음잘 맞추면 가수도 가능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음자 이제 궁합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남자친구 사비에 돼지가 있나 보니까 없네요. 이 글자가 있으면 감점인데 없습니다. 감점 안 네. 내도 네. 뭐. 음 그러면 이 글자도 없어요. 있는 게 뭐예요? 이 글자도 <웃음> 없어요. 좀수잘안 나와요, 그래서. 이 글자도 여기 있죠? 이제 어. 하나 포인트로 었어요 100점. 여기 에 있어서 늘내 인생은 바쁘다 바쁜데, 여기 에 있으면 안정감 차는 여기 딱 있잖아요. 어, 그러네. 네. 어. 그러면 벌써 300점 치고 올라가네요. 어. 그렇죠? 두부를 넘었는데요? 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호랑이가 두개 붙어 있으니까 <웃음> 제가 반드시 이 글자 끌고 온다 했죠? 어, 어. 여기 있잖아요. 네. 어, 그러네. 그러면 400점 됐죠? 어? <웃음> 거기다 소궁합 여기다 여기 보면 잘 찾아보세요. 본인한테. 호랑이 있는 사람 만나면 찌릿찌릿 전기 타는 궁합이라고 써있죠? 네. 두 분이 거기에 해당돼요. 두 분은 지가 얘기한 찌릿찌릿궁합이 뭔지 두 분은 알고 계시겠죠? 네. 오, 뭐라나요? 네. 어, 네. 궁합 어, 네. 네. 그다음에 같은 글자를 찾아볼게요. 네. 남자친구랑 비교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가 같죠? 네. 그럼 여 도표를 그리면 여기 하나.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네. 그럼 여기 성립이 됐잖아요. 네. 그럼 300점. 그럼 점수가 몇 점인가 볼게요. 어우 높이 나오는데요. 800점. 네. 어, 보통 이렇게 높게 나오나요? 안 나오죠. 네? 그래요? 네. 아 진짜요? 자, 나는 팔백 점의 남자를 잘 만났다. 아 이제 오빠 점수에서 내가 막 마이너스 200점 이러는 거 아니야? 500년부터 어... 천생연분인데 뛰어넘었습니다. 어. 본인은 남자가 잘 만난 거예요. 어, 천생연분을 뛰어넘어. 네. 자 이번에는 나는 몇 점짜리 여자마는 만 똑같이 할게요. 어, 예, 예, 예. 아이씨. 자이 글자이다 보니까 어렵네요. 이 예. 글자도 찾으니까 어렵습니다. 이 예. 글자 여기 있네요. 어, 예. 마이너스? 마이너스 200 출발입니다. 어, 예. <웃음> 요 글자가 두 개나 있어요 두 개면 200점이에요 어, 아 어, 어, 0점이네 그다요글없고요요 글자 여기 또 있네요 네, 어. 오 100점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어. 요게 두개 있어서 요 글자 여기 네, 있죠 네, 네. 어, 하나 또 얻었고요 200점이 네, 네. 네요폭공합 중에 제일 좋은 찌릿찌릿 전기타는 공합이 돼서 음. 100점 또 포인트 얻었고요 음. 그리고 같은 기둥에 두 글자 찾아보면 여기가 있죠 네, 네, 네, 네. 네.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런 도표가 나오죠? 네. 여기도 성립이 됐고, 아 여기도 성립이 됐죠? 600점 된 거예요. 아 이렇게 됐잖아요. 같은 아 기둥이 아두 번째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점수 계산해볼게요. 200점 출발했지만, 네. 여기서 100점 따라잡았고, 네. 여기서 해서 네. 100점에다가 300점 됐었죠? 네. 400점 됐죠? 네. 그러면 600을 더하면 1000점 됐네요? 그죠? 나는 1000점의 여자를 만났다. 대하게 만났네요. 아이, 오 우리 조상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연결해 줬다라고 볼수 있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여기가 되잖아요. <웃음> 여자친구가 나의 자식을 낳아주려고 만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속궁합도 중요한데 네. 두 분의 속궁합은 속궁합 중에 제일 좋은 찌릿찌릿궁합에 해당이 돼서 아이고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두 분은 뭔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그죠? 아, 응. 왜 우리가 전규약하고 <웃음> 찌릿찌릿한지? <피리띠리 웃음> 아, 진짜 몰라뭘 <웃음> 몰라요, 다 살면서! <삶에서. 웃음> <웃음> <웃음> 네, 네. 아니 근데 마이너스 200점이 됐는데 1000점이 된 거예요? 아니 보통 다몇 점씩 나와요 보통 100점, 200점 진짜요? 네. 그래서 두 분은 아주 잘 만났습니다. 궁합이 좋게 나오니까 언제쯤 결혼하면 좋을 건지 좀 볼게요. 일단 내년이 좋거든요. 내년. 내년이요? 너무 빠른가요? 네 너무 빠른. 내년이 아니라면 서른 살 됐을 땐어떨까요 서른. 제가 서른이요? 네. 그러면 응. 이제 3년 남은 건데. 네 서른. 근데 그러면... 제가 볼때 내년에 할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부자가 안 됐는데. 네? 결혼해서 부자 되면 되죠. 어. 어. 자, 궁합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낮에 들어갔다가 밤에 나왔어 그니까 아, <웃음> 어, 말을 되게 잘해주신다 어, 너무, 아, 너무 정확해가지고 그러니까. 놀랐어 아, 네 조합이 잘 맞네요? 동압이가. 아, 나, 점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천점, 천점, 800점이 나와버려가지고 아, 우리 꽤나 잘 맞을지도? 맞아, 어. 어 이제 그래서 노래방 가기로 했잖아요 아, 맞아요 노래방 가시죠 아, 예, 좋아요. 네, 좋아요 <웃음> 노래 잘해요? 안녕. 요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어, 다 돼요? 네, 웬만하면. <웃음> 그분 까먹었는데? 어, 뭐요? 그분을 까먹었다고? 요 다시 사랑한다고 말했죠. 아, 오케이. 제가 또 김동현 씨 좋아하거든요. 마치 만난 것처럼. 내 사랑에서. 어왜 이렇게 부끄럽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게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이랑 마을 때. 아진 많이 이런 적이 많으신가봐요. 아 <웃음>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웃음> 맨날 혼자 코인 노래방 많이 와가지고. 아 진짜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많이 없는데 예, 네. 불러 불러 주 불러 주세요. 아네네 좋아요. 네, 저는 그거 좋아요. 뭐요? 겨, 겨울 때마다 듣는 노래 있는데, 에일리 l y 천년처럼 너에게 가겠다. 아네 한번 해볼게요. 와. 찢어졌다 <웃음> 잘는데요 감사합니다 아, 노래 왜 이렇게 잘해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웃음> 왜 그러세요? 아, 진짜로 아, 목소리 진짜 너무 좋으세요 아 제가 좀 노래 잘하는, 잘하는 분한테 약하거든요 아주니까 여기 앞에서 뭐 사진을 찍을래요? 아아 아, 좋아요 사진 찍고 그러면 사진 찍는 걸로 아 예, 네 좋아요 눌러야 돼요? 크리스마스 어? 이거, 이걸로 거이 할까? 어다아아 어, 좋아요 <웃음> 아 여기 어색하다. <웃음> 어떻게, 어떻게 찍어요? 정석이요? 네. <웃음> <웃음> <웃음> 아예. <웃음> 아, 그럼 그래, 뭐 찍지? 완전 어이 빡쳤? 어, 오케이. 이거 한번 못고 찍자. 그래. 날 <웃음> <웃음> 바라봐. 어. 응? <웃음> 첫 번째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마지막인데. 넣... 아 그래? 이거 넣고. 이거 그럼 이제오 괜찮네. 오케이 오케이. 흥! 나다. 와. 이러고 또 선지워 되는 거 아니죠? 와, 아, 근데 너무 잘 나왔는데? 어. 어 그럼 농장 나는데오잘 나왔다. 아 근데 마지막 없었으면은 어. 친구 나 친구. 이게 친구예요? 전 친구랑 이거 안지고요 갈까? 네. 기분 기분이 좋아지셨나 봐요. 네. 연남동이 좋네요. 많은 걸좀한 번, 한번할수 있어. 맞아, 맞아. 제가 다음에 집 쪽으로 갈게요. 아, 아 그래, 저래데 네, 제, 저는 여기 집이 여기여가지고 금방 아. 나왔거든요.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웃음> 볼 때마다 귀엽단 말이지, 지금. 잘 가요. 다음에는 또꼭집 쪽으로 초대해줘요. 알겠습니다. 네, 가게요 Thank o